r o l l i s t h i s is the fungus pointing. t g l a p o n e eh? a u o l o Gucci. Do you need something or how can I have you? Do you have this but like a c l o s e Do you want it? One, please. For you to go. To go, please. That's really good. Yeah? yeah Which one, one is the best? It's like a cheesecake. Cheesecake, uh -huh. and the this is the pan de elote, right? u uh h -huh. This is a, the corn. Uh -huh. Corn. Mm. o e okay. One. o n o n One. One. One. One. One. One. One. i n e One. One. One. One. One. One. o e o e s n One. One. n e o e e s e One. e o e One. One. e One. n e One. Ajá. ¿Cuánto vale? A veinte pesos, a veinte pesos y a veinticuatro. ¿Qué, ¿Qué es eso? A c o r o d i t z Este para Chile, la, la, la línea. Así. Gracias. í r s Gracias. m sí, u é b u n o a q Por favor. Es por a q para llegar. e s v á m i e e por favor. Gracias, señor. gracias. Gracias, gracias. g r a c a s r a c a e s ¿Sabes? s s a e s a e s s a b e a b o r a e s s a e s s a b e a b e s a e s s a e s s a b s s í b e s o s a b e s s a b o a b a e a b e e a e s s a s a s s s e y y o o c u p a así t a n p o chile de verde, a m á s n e a Yo lo que vamos a hacer es que ando llevando. o d e i n e c i n u e Por favor. Un segundo. Gracias. Gracias. 제가 시장에서 사온 것들을 보여 드리려고 해요 어, 일단은 이 멕시코에 대표하는 대중적인 그런 과자들이고요 이거는 땅콩으로 만든 거고 이건 좁쌀? 좁쌀 같은 한국에서도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약간 튀겨가지고 바삭하게 먹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약간 땅콩 만 나는 과자인데 이거 오 취죠? 완전 땅콩피나버터 이런 거좋하시는 분은 잘 드실 것 같고 그리고는 이 와야바 그 구아바 구아바고 이게 실제 구아바고 이거는 이걸 과자로 만든 건데 젤리 같은 건가? 이거는 저도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달아보이네요. <웃음> 그리고 이거는 비슷한 건데 코코넛 이거는 망고만 그리고 이거는 타마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상당에잘 안먹는건데 여기는 좀 많이 보이는 이런 향신료 꼭 과자에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근데 이것도 엄청 많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맛이 어떤지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타마린노 음, 타마린도로 만든 제중적인 과자이고 궁금해서 이것도 이거 샀고 이거는 로호 프레사 약간 딸기맛 나는 안에 버블 껌이 있는 그런 건가봐요 우리나라 자두처럼 비슷하게 생긴 과일이고 이거는 와야바 구아바 라고 하죠 그리고 이건 패션프룩 같은데 이것도 패션프룩 같거든요 딱 보면은 근데 맛이 궁금해서 안 먹어봤어서 사봤고 이거는 망고인데 일반 망고랑 좀 다르게 이거를 애플망고라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무튼 이것도 처음 보는 거라서 사봤고요. 이것도 제 인생에 처음 보는 과일입니다. 나발이라고 했나? 노빨이라고 했나? 네. 국물 사와봤고, 제가 식당 관리 중이어서 지금 당장은 다 먹지는 못하고, 나중에 시간을 내서 다 이제 리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 동안에 더 많은 이제 컬렉션을 모을 수도 있고, 과자는 보이는 대로 조금 대중적이고, 멕시코에서 알려진 거는 사서 시도해 보려고 하거든요. 네. 얘네는 아마 빨리 먹어야 되겠지만, 얘네는 조금 더 컬렉션이 모이면 그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